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철원에 있는 두루웰 캠핑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9월 10일경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고요 촬영일 기준으로 일주일도 안된 캠핑장입니다 그럼 이곳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 같이 데크는 저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놀이터하고 호수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는 길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큰 호수를 만들어 놨어요 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저런식으로 분수도 나오고요 그리고 보시는 저 옆쪽에 있는 저 건물이 관리사무소입니다 저기서 체크인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은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어, 놀이터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규모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신규로 만들어 놓은 거라 모든 게다 깨끗합니다 그러면 은 캠핑장 쪽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놀이터 같은 경우는 A존에서 보면 은 굉장히 자세히 보이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있거든요 밑에 내가가 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 같이 물이 별로 없어요 물이 많으면 이렇게 내려가서 놀아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캠핑 a 존입니다 그럼 a 존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이 편의시설 건물입니다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아마 생긴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제가 열 손가락 안으로 사용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럼 남자 화장실부터 가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남자 화장실입니다 후변기 3개가 있고요 좌변기는 2개인데 한쪽은 장애인용 같습니다 다음 그 옆으로는 여자장실이 있고요그 다음에 여자 샤워실 그 다음에 남자 샤워실이 있습니다 남자 샤워실 한번 가볼게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신발 올려 놓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락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울도 있고 위에는 선풍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샤워실 안에는 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완전 크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샤워기는총 6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그럼 이제 사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사이트가 A존의 1번 데크고요 데크가 엄청나게 커요 제가 알기로는 5m 곱하기 7m로 알고 있습니다 데크 사이즈 크죠 그리고 데크 옆에는 이렇게 주차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멀리서 잡아볼게요. 이쪽이 주차공간이고 이쪽이 데크입니다. 모든 사이트가 구성은 이렇게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앞에 이렇게 수도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전 사이트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정자도 있어요. 여기 의자도 있고 그리고 정자와 편의시설 건물 사이에 이렇게 개수대가 있습니다 개수대는 야외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호수하고 놀이터가 잘 보이니까 여기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앞에 탱크가 지나가 가지고 좀 소음이 좀 들릴 것 같은데 감안하고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놀이터 시설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놀이터 시설 옆으로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데크 앞에도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그리고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에는 이렇게 작은 나무루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사이트 구분을 짓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2번 데크인데요. 2번 데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주차를 하고 그 옆에 데크가 있습니다 아 데크 사이즈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앞에 수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지금 차를 세우는 데가 3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데크 위에다가 텐트 치고 타프는 조금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삐져나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번 옆쪽으로는 어, 등산로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놀이터로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있으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A존에 1번 2번 3번 쪽을 잡으시는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놀이터가 가장 가깝거든요 1번 2번 3번이 지금 제가 3번에 있는데 3번 맞은편으로 저렇게 4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4번 데크 고요 모양은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2번 맞은편으로 5번이 있어요 화장실하고 제일 가까운 게 5번이에요. 그래봤자 몇 발자국 차이 안 나니까 모두 다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조용한 걸좀 원하신다면 맨 끝쪽에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남자 화장실 맞은 편에 7번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7번 데크고요. 오, 굉장히 넓죠? 7번 데크 같은 경우는 뒤쪽에도 어느 정도의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훨씬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하고 데크하고 사이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훨씬 넓어 보여요. 1번, 2번, 3번보다는. 그리고 그 옆쪽으로 6번 데크가 있습니다. 6번 데크도 7번 데크랑 마찬가지인데 심적으로는 7번 데크가 훨씬 커보여요. 옆에 뻥 뚫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6번 데크 맞은편에 8번 데크가 있고요. 8번 데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쪽이 등산로가 있는데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용한 거 원하시는 분 이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옆으로 9번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들이 보면 볼수록 굉장히 커 보이고 어, 자리가 굉장히 좋네요 어떤 사이트든 간에 옆자리하고 뭐 간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데크가 10번 데크입니다 10번 데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 가지고 좀 시끄러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 도로는 B존으로 가시는 분들만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뭐 통행량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까지 A존을 모두 다 봤고요. 그러면 B존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존 위로 올라가면 B존이 있고요.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그늘 같은 경우는 3번, 4번, 6번, 8번이 가장 먼저 그늘이 집니다. 해가 좀 넘어갈수록. 근데 해가 위에 있을 때는 어전 사이트가 그늘이 질것같진 않습니다. 여기가 B존입니다. 이쪽 길에서 올라오면 길 맞은편에 7번 데크가 있습니다. 저차 옆에 7번 데크고요. 그 다음에 8번 데크가 있어요. 7번, 8번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일 것도 같고 소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것이 9번 데크입니다. A존과 마찬가지로 구성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것이 10번, 맨 끝에 있고요. 아, 이 10번이 가장 조용할 거는 같아요. 조용한 거 원하시면 10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0번 맞은편에 5번 데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5번 데크예요. 구성은 모두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옆에 차를 대고, 데크 위에 텐트 치고, 그리고 5번 맞은편에 이렇게 6번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6번도 마찬가지로 옆에가 뻥 뚫려있어가지고 6번이 좀커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6번 옆으로 저렇게 정자가 있고요. 그리고 정자 옆에 야외기수대가 있습니다. 옆에 불씨수거함 있고 A존도 저건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에 못 담았는데 A존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 옆이 바로 1번 데크에요 1번 데크도 옆쪽으로 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무로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2번 데크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2번 데크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고 계신 것이 3번 데크입니다 아, 3번 데크도 조용할 것 같아요 3번 데크도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조용한 거 원하시면 여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2번과 3번 사이에 4번 데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크를 서로 맞아보지 않게 지그재그로 해놓네요 이게 4번이고요 그런데 B존을 보셨다시피 B존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습니다. 편의시설은 개수대만 있어요.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려면 A존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B1번 가지고 경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B1, 2, 3번 뒤쪽으로는 그래도 좀 나무들이 크네요. 그래서 바깥쪽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대신에 앞쪽으로 캠핑장 경치는 이런식으로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있으신 분이라면 B존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가 않습니다.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으신 분은 A존을 좀 선택을 하시고 조용히 있고 싶으신 분은 B존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만 B존을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2021년 9월 오픈한 신생 캠핑장 철원 드루엣 캠핑장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